응! 음! 파편 골라 친구야 파편 골라 너의 운을 시험해봐 어어? 드롤을 하긴 하네 꺼져 이래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. 아니 나가고있는 기껏해야 9점짜리 카드인데 뭐 대갑축 되던 말던. 와 무타로 무타 먹는 실력과 미쳤다. 와 잘한다. 상대방의 150점 카드를 잘 견제하는데. 아니 한장 타더라도 열장 유지하는 게 낫지. 아니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한장 타더라도 열장 유지해야지 무조건. 아 근데 이 와중에 태오타를 뒤져도 안나오는 나왔다 실세 그냥 일단 대나래나 이걸 스페서? 와, 상대 심지어 9장 유지했는데 못 뺀다고? 너무 억울한데? 9장 유지했는데 못뺀건 에바야. 뺏었다. 넌 죽었어. 일단 얘도 있었고 베나트리우스를킵했을까 591등이면 왠지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치 나 잠깐만 이거 겹친다고 이게? 엥? 이게 맞아? 대다트리 절대 아니잖아 <웃음> 잠깐만 뭐지 이게? 나 이런거 처음 봄 예? 아주 기원 열심히 하셨어요 하지만 실.. 오오오 잠깐만요 이런 일이? 홀리젯가네하 아, 나두 개나 있는데 한 번도 못견어서 상대가 나약한 녀석. 이겨버렸네. 있습니다 오! 오! <웃음> 아니, 뭐야. 야. 이게 핫한 피드라고? 아, 진짜 이건맞이어 아, 이거. 아, <웃음> 왜 이기는 거야? 아, 모르겠어. <웃음> 왜 이기는 거야? <웃음> 레전드. 리듬에. 믿음의 속임술사! 그 녀석! 아자이언 이겼어. 이겼어. 끝났어. 끝났어. 끝났어. 아, 나가! 이 새끼야 어떻게 이겨? 돌 하나 던지고 와. 와 미쳤다.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보셨나요?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. 재미있는 하스톤 스 영상이 있다면 하스펀.점 주콘.점 co.점 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.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. 아. 구독도 부탁드려요!